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돌핀이어 이어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로듀서 디케 형님 채널에서 돌핀이어 이어폰이랑 베비 이어폰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저이 r 못 탈출 기념으로 디케 형님이 이 돌핀이어 이어폰을 선물해주셨어요. 디케 형님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번들 이어폰만 쓰던 이 r 못에서 이 돌핀이어 이어폰 유저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 제가 또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는 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좀그긴 시간을 이 이어폰이랑 함께 하다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처럼 좀 음악 듣는 재미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베비와 돌핀이어 중에서는 이돌핀이어가제 취향이랑 조금 더 맞아서 며칠 이제 사용을 하다보니까 약간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어가이드 이게 그때 리뷰할 때는 굉장히 귀에 딱착 감기는 맛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길을 걸을 때나 평소에 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이어가이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어요 귀에 이게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들이 계속 이 이어폰을 타고 들어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돌핀이어 이어까지만 쳤는데도 이어가이드 제거라는 포스트들이 좀꽤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직접 이어가이드를 제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거를 했을 때 정말 이 다른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이 돌핀이어가 정말 괜찮은 이어폰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핀이어 이어폰의 이어가이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트를 보고 준비한 것은 칼과 손톱깎이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롱노즈 입니다 이걸 잘 해야 될텐데 아주 떨립니다. 자, 이렇게 돌핀이어 이어폰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어가이드가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제거된 상태고요. 이게 또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좀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착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돌핀이어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이게 원래 오버이어 형태로 설계가 돼 있던 거라서 확실히 오버이어로 꽂았을 때가 귀에 밀착감도 좋고 음질도 훨씬 좋게 들립니다 이어가이드가 제거됐다고 해서 보통 이어폰처럼 꽂으면 귀에 끝까지 확실히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어가이드가 제거되니까 이렇게 꽂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했을 때도 그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편합니다 여러분 이 돌핀이어 이어폰 쓰시다가 이 이어가이드나 이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그것 때문에 좀 손이 좀덜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드릴만 한것 같아요 저도 이업계 똥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생각보다 제거 어렵지 않아요 다른 포스트들을 보니까 이어가이드를 이렇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로 약간 가열해서 약간 흐물흐물하게 만든 다음에 귀에다 착용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굳혀서 사용하면 은좀 이어가이드가 귀에 맞게 딱 밀착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어 ER 모시고 이제 이어폰에 세계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 가이드만 좀 교체해서 사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 팁 대신에 폼 팁을 꼈거든요. 어, 돌핀이어에서 주는 기본 번들 폼 팁인데 어, 이 기본 폼 팁만 해도 실리콘 팁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어요. 음질 향상을 느낄 수 있고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컴플라이 폼 팁이나 다른 기호에 맞는 좀 고급 폼 팁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거 이어폰 리뷰를 항상 DK 형님과 같이 하다가 혼자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저에게 이 돌핀어 이어폰을 선물해 주시고 저를 또 위험한 길로 인도해 주신 DK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